비둘기? 아 비둘기 진짜 좋겠다 사람 얼마 없어서 뭐 어, 그러게요? 다섯 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엔지니어 갑시다 어, 엔지니어도 그럼 벤트 탈수 있잖아요 비둘기랑 엔지니어 둘다 비둘기 발견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비둘기세요? 아니요? 뭐칼 들고 있는데 썰어도 돼요? 칼뭐 들고 있다고요? 긁고 제가 썰어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칼 들고 있는 게 식인종 밖에 없는데? 잠깐만 어? 여기 여기 비둘기 있다. 어. 비둘기 있어요. 어? 저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비둘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아구 아, 아. 들어왔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뭐 들어간다 보다. <웃음> 어...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죽어. <웃음> 나오면 죽어. 나오면 <웃음> 죽어. <웃음> 아니 뭐뭐 뭐 없으면서 뭐, <웃음> 뭐 보니까 직업이 조류관 철자하다연예인이나 엔지니어 스토커밖에 없는데 <웃음> 제가 식인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오릴 수도 있지 그럼 그럼 제가 오리면요? 나 <웃음> <웃음> 비둘기 사보자 어? 문닫기 사보인데 이거? 사보 어디 있었어? 문닫기 사보가 잠깐만 여기인데 그럼 할수 있는 사람이? 중앙생님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문닫기 사보 이쪽 갔나 그러면? 독서실 여기다! 여기다! 도망쳐! 예? 3번님 조심해요 주황색 님 오리 같아요 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뭐죠? 그 2번님이 범이라 니까는 2번님? 아니, 조용히요 아... 어... 아... 어... 네. 아, 그럼 그 5번님이 아까 시킨족 아니에요? 3번님! 3번님 오리랑 같이 다니시면 어떡해요 누가 시킨족이라고? 주황색 님 같은데? 내가 볼... 어, 누구 있다? 누구지 방금 내려왔거든요한 명? 그래서. 색깔은 못 봤는데 5번? 5번님 5번님, 5번님. 5번. 추리한 거 있어요 5번님, 저 추리한 거 있어요. 왜요? 6번, 왜요? 6번님 오리 같아. 그리고 3번님이 3번님 비둘기 같고 6번님 오리 같아.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어, 체 위치가 식당 둥치 거랑 스 테이블 사이에 있어요. 어, 되게 근처인데? 언제 죽었지? 아, 뭐 증거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4번님 본게 동쪽 거실에서 5번님이랑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는 거 봤었거든요. 꽤 전이었는데 30초 전에. 아 그때 4번님은 위로 올라가고 전 다시 내려왔어요 2번님이랑 같이 맞아요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번님이랑 4번님이랑 헤어지고 마당에서 3번님 보고 그 다음 다시 서쪽 곳이 와가지고 2번 3번 봤는데 6번님이 서재 쪽에서 내려오시긴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답니다 다른 분들뭐본거 있나요? 제가 서쪽 거실 가기 전에 위에 복도에서 6번님이랑 크로스되긴 했거든요. 네, 제가 한 바퀴삼 밀었는데 2번님 같은데 2번님이 시체 발견하기 한 10초 전에 서쪽 거실에 있긴 했거든요. 음 식당까지 동선이 어떻게 보면 될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6번님 자락도 의심 해야 돼요. 5번님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로 6번님이 올라갔었거든요. 둘이 혹시 헤어졌나요? 아, 어, 네. 통행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밑동산타가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다닥일 수도 있, 있, 있긴 해, 그치? 일단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까요? 좀더 증거 찾게. 취합한 것만 알아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아니면 6번 조금 의심. 전 6번님. 전 2번님. 근데 이게 언제 죽었는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빨리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고. 그러니까 아까던 상황 아까던 상황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게 2번이랑 6번이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 둘이 시체가 지금 나온 위치가 식당쪽이고 로비쪽에서 이제 6번이 있었고 서쪽 거실에서 2번 나머지는 이제 마당쪽 내려간거라 이제 그 둘이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로비쪽에 문사보 한 사람이 6번님 같아가지고 6번님 내려갔죠 좀, 좀 의심 좀 해봅시다 쌍들리의 사보 이거 좀 조심하고 내려가는 길에 6번님 위치를 좀 파악하면서 최대한 해봅시다 6번님이 가장 의심되니까 거기 뭐 없죠? 시체같은거? 오케이 저쪽에 시체같은게 없대 그리고 저 6번님 저쪽에 있고 마당쪽 한번 있나 좀 어? 사버가 왜 여기서 져 6번인데 이러면? 너무 6번 아니야? 이거 잠잠잠 여기 왼쪽에 싸버 터졌어요 복도에 싸버 터졌어 6번같아 6번 복도에 싸버 싸부... 터..잠마 6번이잖 6번님이다 으아 6번님 쪽에서 싸버 터졌어요 어, 맞아. 일단 일단 냉각수 해야 될것 같아요 냉각수. 사보가 저쪽에서 터졌었는데 나머지 분들 다 오른쪽에 있었어. 이분일 수도 있잖아. 자 어제 종을 좀 쳐볼까? 아좀 쳐야 될것 같은데. 줄기가 있어가지고 종 쳤어요. <웃음> 어 어휴 큰일 날뻔했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만 바로 건하죠 아니야 아니에요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사보가 복도 쪽에서 터졌거든요? 독서실이랑 부엌 사이 복도에서 터졌는데 제가 그때 식당이랑 복도. 딱 밑에 복도 에 있었어요. 근데 냉각수 사보가 터져가지고 하려고 내려가는데 서쪽 거실 로비 쪽에서 2번, 5번님 내려가고 있었고 3번님이 연주실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남는 사람이 6번님밖에 없어요. 사보로 터 터트렸다고요? 근데 이게 1번님 왼쪽에 2번님도 계셨잖아요. 그럼 2번님이 터뜨린 걸 수도 있는 데 일단 일단 의심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2번, 6번 의심만 하고 가자이러면두분인데 3번님이 비둘기구다. <웃음> 버드원 님이 직업 밝히시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라고? 네. 네. 어. 벤크 네. 하고사보도 봤다고 하셨으니까 1번 님은 엔지니어가 맞을 것 같고 6번 님이 오리고 3번 님이 비둘기라 끝나는 거 싫어서 지금 실드에 <웃음> 찾주는 거죠. <웃음> 새로운 직업을 받아 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스킵 빼나? 아달리는 근데 오리가 아니었다면? 그럼 오리가 이제 이쿠 님다아 <웃음>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닌데? 아닌데? 6번님이죠. 아니요, 아니, 저, 아니 저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진짜 미쳤게, 미쳤게, 미쳤게. 나 진짜 아닌데, 어. 어, 뭐야? 어. 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건 소름이다. 아 6번님 아니면 이게 한 하늘... 연예인 죽었다. 아니 아니야, 자 계산해 보자. 비둘기가 어.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자, 뭐야? 와, 소름인데? 이게 아니야? 말해 보시죠. 아니 이게 뭐지? 나도 확실히 6번님이라고 생각하고선 어, 뭐지? 그럼 6번님은 비둘기인 거예요? 아 뭐야 오리 하나에 진입 하나요? 전 연예인 봤습니다. 아 그럼 3 번님 맞아. 나 스토커인데? 3 번님 근데 왜 연예인 걸안 했어요? 온 연예인. 방금 연예인이 죽었어요. <웃음> 아. 3 번님 맞죠 우리 아우 사 번은 그럼 누가 썼지? 4번 위치가 4번안 썼어요 아, 저. 뭐야? 아5 번님 아니야? 아니 저 설량한 거위예요. 거위네.